서로 다른 앵개에서 알개를 네.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내기는 건데, 그거를 네. 기호로 mpr이라고 할수 있어요. mpr이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그, 이거는, 제가 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숫자가 4개 수있는데 숫자가 5개가 있으면, 네. 그첫 번째는 5개가 다, 5개 중에 하나 들어가시고, 두 번째는 앞에 하나를 썼으니까 네 개, 세 개, 두 개, 이것처럼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데, 네, 이것처럼 npr도 나열해 보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긴 거 말하고, 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 이거를 이렇게 팩토리얼이라는 걸로 할수 있는데, 이 팩토리얼은 뭐냐면, 예를 들어 4팩이라고 하면, 4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를 말해요.